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건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표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만드는게 뭐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알기 시작하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테니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 나중에 꼭따라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표를 그대로 없애고 싶어요 이 표를 그대로 쓰고 싶지는 않고 여기 있는 이 공모 주제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도형으로 묶어서 제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도 조금 더잘 보이게끔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 이것을 왼쪽으로 어, 위쪽으로 좀 빼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모 주제, 공모 분야 등 이것을 적을 이제 도형을 집어 넣을 건데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써볼게요 이렇게 접힌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이것을 그대로 돌려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뭔가 접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이것의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니까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텍스트는 삽입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제가 공모 주제 적어볼게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체 가장 굵은 글꼴을 써줄거고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가운데 맞춤으로 해줄거고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올게요 이 텍스트도 글꼴을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줄건데 이 나눔 스퀘어체 그냥 가장 얇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색상은 여기에 있는 녹색 제가 미리 설정해둔 이 녹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두 번째로 이왕 첫 번째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룹화부터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한 다음에 Ctrl D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리고 D, D, D 이렇게 해서 다섯 개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도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를 서식 복사 그 서식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색깔이 다 이런 색깔이면 안 되겠... 이런 색깔이면 좀 눈에 잘안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상은 조금 음, 밝은, 조금, 조금 어두운 회색 이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공모 절차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요거는 삭제해줄게요. 여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표현해줘야 을 됩니다. 단순하게 글로써만 표현해주는 것보다는 도형을 통해서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여기에 이렇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몇월 며칠 제한서 접수 뭐 이런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그대로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 했죠.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무슨 선을 그어줄 거예요선 제가 여기는 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색을 이제 여기 는이 초록색 가장 두꺼운 색으로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화살표 머리 유형이 있습니다 화살표 머리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삼가, 마른 목골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가장 굵은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해줬더니 여기 끝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의 색상을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음, 맨 왼쪽의 색상은 가장 어두운 색상 그리고 왼 오른쪽의 색상은 색상, 이런 색상 위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한서를 이게 너무 얇은 글꼴이라서 이번에는 나눔 스퀘어체 볼드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도 무슨 글을 좀 적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좀 줄여준 다음에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회색 위주로 바꿔주고 여기에 땡땡 월 땡땡 일 언제까지 똑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팀에게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아이디어 실행비용 및 전액 지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사각형 도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사식 들어가서 선없음 색상을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여기는 이 텍스트를 가장 중앙으로 옮긴 다음에 색상을 좀더 어두운 회색 그리고 글꼴, 나노 스퀘어 골드 중요한 부분만 색상을 가장 두꺼운 진한 녹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도 나눔스퀘어 가장 굵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거는 과감하게 이제 삭제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파워포인트 공모전 진행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나눔스퀘어 가장 굵은 글꼴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간격을 딱 맞춰줄 거고 여기에 도형을 하나 또 그려줄게요 색상은 컨트롤 i 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눌러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줄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지 이지 이지 세상 파워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그만하게 적어줄 거고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이것을 복제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 입력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틀을 만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라해보시고 여러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